아 심건지 우리 마당에 이게 내가 자석 배추를 작년에도 한번 너무 많이 써갖고또또 또 심었는데 폭이 이렇게 안 찼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있는 있는 것만 조금 심건지 담으려고. 이게 지금 배추 그절것도 물에다가 그냥 픽 던져놨더니 숨이 죽었네요. 어. 그럼 무 무도 이거 마당에 심어놨던 거딱 동치미 감이네. 같이 섞어서 담아야지 이거야 다. 얼마 안 돼. 한 통만, 한 통만 딱 하면 돼. 이게 생강이고, 이게 마늘인데 예, 마늘, 이런 이게 내가 생강하고 마늘 다 빨아가지고 요거를 그냥 빵 거를 넣어야겠어요. 안 그러면 납작납작 썰어서 넣어도 되는데 그냥 우리 그게 없으니까 이걸로. 생강 크게 한 숟가락 하고 음, 마늘은 두 숟가락. 너무 많이 넣어도 이제 아린 맛이 나거든요 시원한 맛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정도만 넣어도 돼 어머 국물 흘러버렸네 자색배추 안에는 더 자색이에요 겉에는 좀펄렌핏이 나는데 안에는 더 자색이야 더 보여줄까? 자색 이게 시중에는 별로 없어요 우리 마당에서 내가 새끼, 그, 종자 갖고 심어서 있는 거지, 없어, 시중에는. 시중에 없으면, 그냥 배출해도 돼. 이 동치미, 동치미하고, 싱건지하고 비슷한데요. 동치미는, 이렇게, 무만 하는 게 동치미고, 이게 싱건지는, 이파리랑 같이 섞은 게 싱건지예요. 다른, 거, 다를 거 없어. 이제 여기에는, 이것도 이게 이게 홍갓인데 이제 요거 이렇게 배추도 자색이고 이것도 자색빛이 나니까 국물이 자색이 돼요. 나중에 익으면 쪽파 홍고추 홍고추 10개 정도 가운데다 마늘을 넣어줘야 돼 가운데다 통이 조금 비좁을것 같으네 물이 보라색이잖아요. 응. 국물 일단 이제 이걸 이렇게 담아놓고 배에 조그마한 거두개 조금 더큰거두개 넣으면 좋은데 없어서 그냥 이거만 넣을 거예요. 양파 중간 거세개 그다음에 물을 좀 넣, 갈아서 넣어줄 거니까 무를 가서 넣면요 으 확실히 맛있어요. 무는 좀 단단해서 빨리 안 갈아지니까 잘게 썰어줘야 돼 이렇게 잘게. 어오 <놀람> 어. 물. 2리터 3개 정도? 으면마을라나 모르겠다. 손 냉겨볼까? 두개 반만 부어봐야겠다. 두개 반. 너무 남으면 안 되니까. 젓, 이거 하나. 200ml 하나만 부어. 소주도 이걸 하나. 안은 반 숟가락이라 하는 얘기 이정도 넣어볼까? 음. 어. 이제 소금으로는 약간 좀 짭조름하게 이제 은면다된 거예요 볶은거는가? 응이신간이나통치면은 어. 국물이 약간 좀 짭조름해도 먹을 때 물 타서 먹으니까 상관없어요. 너무 싱겁게 하면은 물 넣는 수가 있거든. 이건 조금만 더 넣어야 되겠다. 그럼 요수가, 아, 티스푼이로 하나 추가. 음, 됐어. 다 녹았겠지? 나버리나 국물이 이 통이 조금 더 넉넉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다 아예 그러면 안돼또안 되고 이게 통이요 조금 지금 적어요 이게 국물이 게 국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만 담아야 되겠다 딴데 넘기기도 뭐하고 작긴 작네요, 통 응? 통이 작긴 응, 작아. 조금 더, 더 조금 큰데 담아야 되는데 좀 적어. 어중간한이 국물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한 통에 넘길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놔두자고. 국물을 더 먹을 때 모자라면 응. 타서 먹으면 되니까. 우린 이거를 빨리 먹는 게 아니라 내년 여름까지 먹을 거예요, 두고. 이게 푹 삭으니까 이 맛이 더 좋아, 좋더라고. 작년에 보니까. 응, 그래서 급하게 안 먹고 이제 하루나, 하루나 이틀정도 실 온다 놨다가 아, 어, 익을라 말라 할때 김치 당에 넣어놓고 내년 여름에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아, 어, 전라도 신간지가 완성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먹기만 하면 돼요. 내가 먹을 때또 보여드릴게요. 국물이 붕구스름 해가지고 어, 딱 됐어. 음. 아, 이 국물 아까워서 어떡하지? 통이 어중간하더라고, 이게. 하루 티 하루 티 봐. 와, 색깔 이쁘다. 자주색, 자주색. 내가 익으니까 넘어가지고 여기다가 조금 덜어놨어. 어저께 너무 어, 통을 하나 차가지고. 입니라고버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빨리 먹으려면 더 오래 실오에다 놔두고 좀 늦게 먹을 거는 어 내일쯤에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딱 좋아. 지금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버음이막익니라고버 볶음이 막막 올라온 거. 볶음. 익니라고 집이 따뜻하니까 빨리 익네요. 맛있게 생겼지. 응. 음, 맛있겠네. 색깔이 이쁘네. 음. 응. 음. 너무 이뻐. 자 주세요. 어 맛있어. 무만 익으면 지금 먹어도 되겠다. 무가 안 익어서. 이렇게 해서 신건지가 완성됐습니다.